요즘 벌마늘이 많다고 그러던데. 사실 벌마늘이 그거 원래는 심했지요. 예. 네. 탭이안 네. 쓰고도 농사가 잘 됩니까? 아, 나도 놀랬어요. 비로, 뭐 네. S.M.팜 그 승미씨 소개해 주는 거 가지고. 예. 네. 그 S.M.팜을 모르는 네.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발 좀 믿고. <웃음> 한번, <웃음> 해보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자신이 듭니다. 저는 여기 오셨어요. 아 여기 영천의 고농사지신 사장님인데 그 작년에 저희 그 비료를 많이 주문 하셔가지고 마늘 농사 지시는데 퇴비안 넣으시고 농사를 S M 판 비료만 사용 하셔가지고 농사 지신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더 많이 보셨다고 맛있는 거사 주신다 그래서 빵을 <웃음> 더 <그래서 웃음> <맘부터 웃음> 먹으러 왔습니다. 어떻게 S M 판을 하셨어요? 아 저는 그때 감자 정자 가질로 네. 그 유튜브 한번 보고 승미 씨 그래가 주소를 알고 내가 집에 감자가 질러도 가고, 그, 그러니까 성민 씨가 농사도 보니까, 농장도 뭐, 어마어마하고, <웃음> <웃음> 아니 대농 중에 또, 이 젊은층에서 어? 또 일하는 게 확실하더라고. 그래서 <웃음> 내가 거기서, 아, 내가 승민 씨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. 그런 비료 관계를 이야기하다가, 이제 성민 씨 시키는 대로. 내가 원래 대박 났지. <웃음> <웃음> 오늘 많이 심해서 제가 네. 진짜 딱잘 네. 맞추셨습니다. 네. 오래 진짜. 가격도 이만하면 한번 괜찮아? 아, 그게 지금 이번에 수확하신 마늘이요 네. <웃음> 벌어지지도 않고, 네. 어... 요즘 벌마늘이 많다고 그러던데. 사실 벌마늘이 그거 원래는 심했죠. 네. 성장 과정에서 전화 통화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좋은 방향을 계속 찾고 찾고 이제 했었거든요. 올해 수학 할 때도 막 사람이 없어서 막 그럴 때도 통화하고 계속 했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와보시라면서 네. <웃음> 자랑하고 싶다면서 <웃음> 왜 오라고 그러셨어요? <웃음> 그 자랑도 좀 하고 얼굴도 안 보고 <웃음> 밥도 한 그릇 사고 <웃음> 퇴비를 안 쓰시고 SM판 비료만 쓰신 이유가 뭡니까? 사실 퇴비를 옛날 퇴비 미생물이라 하는 게건처 없고 지금 막상 가져와서 허쳐보면그 효과가 안 나와 퇴비가 옛날같이 소 마구 밟혀가지고 집 넣고 이런 퇴비가 없어. 미생물 자체가 없고, 덜 뜯는 퇴비가 더, 거의 태반이 덜 떴어. 네. 가스 장애도 많이 일어나고. 네. 그래서 내가 이제, 아, 이제 비료까마 이제 한번 해보자. 태비는 이제, 거길로부터 그 퇴비를안 썼어요. 3년 동안. 퇴비안 음. 네. 쓰고도 농사가 잘 됩니까? 아, 나도 놀랬어요. 비록. 성민씨 소개해 주는 거 가지고 네. 그전에는 단한 번을 썼어요 단한번쓰니까 제가 일시적으로 가더라니까 오. 그래서 내가 이 비료가 지속력이 배합도 잘 돼가 있고 오. 그래서 이제 믿음이 더 가는 거야 이거. <웃음> 어.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나도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사실 비료값이 어, 비싸니까 즉하는거라 어, 아한 번, 어한번 써보라고 한 빠리듯이 가져갔는데도 다시 관행대로 한대 또. 음. 아, 그래서 아이고, 와할수 뭐 없다 하고. <웃음> 그럼 그 언제 어떻게 쓰셨어요? 그 S.M.P. 한 작년 가을에 승민 씨 8월 말쯤 돼가 네, 그때, 그때 그래. 7 빠리 트 받아가지고 네. 자 200평에 6 복거를. 그지. 원래 8포를 주려고 하니까 땅이 안 좋은 데는 좀더줄 수도 있는데 여섯 포만 해도 되겠더라고 근데... 완전 바닥에 비어먹 기라 <웃음> <웃음> 일단 좀 적은 게 나지 뭐, 과한 거는 탈라지 싶어서 네. 그래서 안 앉아, 자고 원래는 안자한 앉아. 포씩 더 주, 주려고 음. 그래 한열0바레 신청 4개나 너무 많은 거아니했는데그 하셔서 조금 더 넣으신 자리하고, 세개 음. 넣은 자리랑 조금 그더 넣은 자리랑 음.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. 나 전부터 네개 음. 넣을 거저라고또 <웃음> <웃음> 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확실히 비교가 관행 농법하고 요렇게 해서 니 차별화가 돼. 대가 틀리. 대가. 말을 또 깨끗하고 뭐물 관리도 내구 유나 해줬지만 거의 뭐. 주위에 번호사 람마다뭐 했노, 뭐 했노. 묶기만 묶고 실제. <웃음> <웃음> 얼마, 얼마, 얼마 개뿐막으 하고, 관행대로 탭이 다시. <웃음> 그, SM팜을 모르는 네.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제발 좀 믿고, 한번 <웃음> <웃음> 해보십시오. <웃음> 자신이 듭니다. <있습니다. 웃음> 그, 그러면, 이 SM팜을 쓰기 전하고 전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? 전에는 사실 마늘이 대가 일찍 가고 빨리 수확을 땡겨야 되고 이거는 대가 워낙 싱싱하니까 올 같은 데는 내 같은 경우는 일부러 늦췄어요 대가 좋으니까 정상대로 관행대로 했는 것 같으면 나도 마늘이 이래 안 나왔지 다 벌어졌지 네. 벌어진 마늘이 없는 거예요 지금? 거의 없어요 내에도 에스펌 또 쓰시겠네, 그죠? 어, 뭐, 당연하죠. <웃음> <웃음> 자, 성민 씨 만나가지고, 또, 이런 날이 와가지고, 성민 씨한테 감사합니다. 아, 그렇게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많은 시세가 어때요?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얼마죠, 지금? 지금 뭐, 10만, 한 11만원 정도? 키로에? 아니, 키로에 20kg 한 방에 한 방에 2 0 k g 한 방에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품질에 따라서 응. 한만원 정도 차이 나죠. 아, 그러면 우리는 좀 짭짤하시겠네. 예, 네, 얼꽃치막 이대로 꾸준하게 가면 <웃음> 괜찮을 아요 건물 <웃음> <동물> 사시지. <웃음> <웃음>